아예 활짝 폈다, 이제 그러니까. 진짜 <theo> <lush> 여러분, 여기 포토존이 어,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여기서 한번 줄을 서서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. 아이뻐. <웃음> 오유. <웃음> <웃음> <Hi, boss. 웃음> <웃음> <웃음> 만개했어요. 벚꽃 구경 못하신 분들은 어서 빨리 벚꽃 보러 놀러 오세요~ <목소리> <목소리>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, 벚꽃눈